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아, 제 체제는 이제 좀 커졌나봐요. 제가 숙제를 또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요, 1900K 리뷰인데요. 사실 숙제로 해야 되는 내용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리뷰를 제 마음대로 객관적으로 할 예정이니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메인 리뷰는 1700K와 1900K의 게이밍 성능 비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 뭐 주렁주렁 좀몇 가지 설명하고 넘어가겠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는 인텍 앤 컴퍼니에서 제공받은 리뷰용 제품이고요. 하나는 제 돈을 샀는 일반 소비자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무려 두 가지 가지고 제가 테스트 를 했었어요. 어, 인텍 앤 컴퍼니에서 정품 혜택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3년 무상 AS 입니다. 이거는 뭐경쟁사에서다 하는 거니까 별거 아니죠. 그리고 ASC 이 제품이 단종이 되면 차상위 제품 예를 들어 11세대가 나오면 11세대 I9으로 교체를 해준답니다 거기에다가 메가IP 백신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밑에도 적혀있긴 한데 그리고 로젠택배를 이용하면 AS기간에는 무료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S 보낼 때 마지막으로는 셀프 PC 케어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여러분 PC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원격 조정으로 해결을 해준대요 그게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같아 여튼 어, 정품 혜택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숙제 끝났으니까 제음대로 리뷰를 할 겁니다 이1 9 0 0 k 는 패키징이 상당히 고급스러졌어요 이거 뺄때 밑에 게 자석 방식인지 쏙 들어가고요 다시 빼는 데는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쏙 빠지고 옆에 손잡이도 있고 이걸 잡아당기면 은 안에 플라스틱 값이 나오면서 그 안에 CPU가 들어있어요 어, CPU 내용물은 이미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고요 여튼 최상위 라인업인 만큼 분명히 패키징에는 신경을 써줬어요 i7이 1700K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별거 없는 패키지 여튼 패키징은 좀 마음에 드네요 그럼 스펙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코멘레이커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고 i9 19000K다 여전히 14나노로 만들어서 14나노 장인이라 불린다 코어 수는 10코어고 스레드 수는 20 그러니까 1 7 0 0 k 랑은 2코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는 3.7에서 이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올코어 부스터로 움직이죠 올코어 부스터는 그럼 얼마예요 4.8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어? 난는 4.9로 터지는데요? 얘기하실 텐데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최대 터보 주파수는 5.3인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죠 보통 싱글로 터질 때만 이까지 터지거든요 결국은 스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올코어 부스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10세대에 오면서 특이한게 하나 추가되었어요 TVB라 불리는 기능이에요 어, 뭐 PBO같은건가 어, 이것도 새글자네 예 비슷한겁니다 자 읽어보자면 Summer Velocity Boost라고 돼있는데 발음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눌러서 보면 은 설명도 적혀있어요 프로세서가 최대 온도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는지와 터보 전력 예산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싱글코어 및 멀티코어 부스터를 인텔 터보 부스트 키스 주파수 클럭보다 자동으로 어느 정도 상승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들으면 복잡하잖아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컴퓨터 CPU 온도가 낮아 그리고 보드 좋은 거 썼어 전력 공급 충분해 그러면 은 우리 보증은 원래 4.8인데 더 올려줄게 4.9 더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어 제가 5 0까지는못 봤는데 얼마 전에 메인보드 품질 비교 영상 한번 올렸었죠 그때 보드마다 부스트 클럭 수가 다르잖아요. 어, 기억나세요? 어떤 보드는 4.8이었고, 어떤 보드는 4.9입니다. 4.9까지 터진 애들은 방금 얘기했던 TVB 기능이 터진 겁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토마호크나 어엘이 4.8이었는데, 어, 토버 플러스 4.9고, 타이치 4.9네? 아펙스 4.9네?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간 고급진 보드를 써야 되는 이유,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인 보드를 써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쿨링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 기능이 있는게 나쁜건 아닌거죠 어, AMD에서 비슷한 기능을 만드니까 인텔도 따라가주는 이 경쟁체제는 소비자를 웃게 만드는겁니다 일단 설명해드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제일 사실 심각해 본건 이거였어요 고객 권장가격 500달러입니다 저게 V8 비포함이기 때문에 어, 550달러 정도가 권장 소비자 가격이 되겠죠? 550달러 1200원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6 6만 정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220원 30원 정도니까 6 7만 정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 소비자 가격이 87만원이에요 20만원이 더 추가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웃음> 어, 어, 어, 어, 특정 사이트를 보여줄 생각 없고 에. 가격이 조금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저는 사실 이게 60만원 후반이나 7 0만에 나오면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요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가격 좀 하, 어떻게 방법 없나요? 인텔겐컴퍼니 가격 좀 도와줘요 <웃음> 인텔 가격 좀 잡아줘요 <웃음> 뭐 어떻게 안 됩니까? 암만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은 좀 제가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 가격이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멀티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멀티 성능 한번 보죠 아 이게 경쟁사 제품이 포함된 거는 제가 일부러 인텔을 깔려고 넣어놓은 건 아니고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인텔이랑 커퍼니 봐주실 거죠 어, 이거 올렸다고 설마 다음부터 숙제 안 주고 그러려나? 3900X 같은 경우에는 시네벤치 R20 돌릴 때 41초가 나왔어요 그리고 1 9 0 0 k 는 46초가 나왔습니다 둘이 5초 차이 나죠 약 10% 남짓의 성능 차이가 났어요 멀티 성능이 어, 2코어가 적은데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차이 안나는거는 꽤 고무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어,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1 7 0 0 k 같은 경우에는 6 0초예요 그러면 이거 두개는 분명히 차이가 크게 벌어진거죠 14초잖아요 2코어 차이는 진짜 꽤큰 차이를 보여준 겁니다 1700K보다 1900K가 멀티 성능은 워딩히 좋았다. 근데 경쟁사의 3900은 60만 원대 정도 해요. 60만 원 초일까요? 근데 41초. 그리고 1900K는 46초. 실제로 작업할 때는 그러면 3900X가 좋겠네요. 자, 여기에 단서 조항이 들어갑니다. 모든 스레드 다 사용할 경우 그 생각이 맞습니다. 3900X가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이러시는 분들 좀 있어요 저 캐드캠이랑 음, 포토샵 쓰는데 그러면 은 3900X가 가성비가 좋겠네요 삐- <웃음> 어, 저 라이트룸이랑 포토샵 위주로 하고 프리미어는 살짝 취미 용도를 하는데 3900X가 좋겠네요 삐- <웃음> 저 게임인가? 뭐 캐드 아니면 은3 d 캐드 간단한 툴같은거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거 하는데 어, 작업용도 3,900X가 좋겠네요. 삐, <웃음> 이게 3,900X가 좋으려면은 어, 렌더링, 인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D 모델링으로 렌더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그러니까 CPU를 이용해서 혹은 이제 프리미어에서 모든 작업을 끝내고 인코딩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3,900X가 멀티 성능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 작업은 올코 다 사용합니다. 어, 스레드 16개 이상 다 쓴다고요 그럴 땐 분명히 3900X가 유리한데 어, CAD 2코어밖에 안써 포토샵 6코어밖에 안써 라이트룸 6코어밖에 안써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 쓰는 작업들 있잖아요 뭐 엑셀, 파워포인트, CAD, 포토샵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멀티 성능을 잘 활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왜? 말 그대로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클럭이 높아서 코어 하나당 성능이 높은 인텔께 유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 저는 AMD가 작업에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아, 예전에 쓰던 인텔보다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용용도가 어떤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CPU를 고르셔야 됩니다 AMD AMD 나름대로의 사용용도가 있는 거고 인텔 인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디 하나가 좋다고 라하기는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AMD가 싱글 코어일 때도 인텔을 따라잡는다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당장에 코어를 적게 쓸 때는 인텔이 클럭이 높기 때문에 유리하고 코어를 많이 쓸 때는 똑같은 가격에 코어 숫자가 많은 AMD가 유리하다 이거는 꼭 머릿속에 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CPU의 대체적인 설명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주 메인 메뉴인 1 7 0 0 k 와 난 900K의 게이밍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웃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스킵 안 하셨죠?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 보기 전에 앞서 저번 영상 보고 좀참 좋았을텐데 3900, 9700, 1700, 1900K 기본 상태에서 게이밍 성능을 비교한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9700하고 1700은 거의 똑같았어요 메모리 클럽만 같으면은 거의 차이가 없었죠 어, 9900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1900K가 캐시 메모리가 4메가 증가했잖아요 그거 증가한 게 게임에서는 영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기본 세팅으로 봤을 때는 1700K보다 1900K가 약 4% 가까이 게임 프레임이 잘 나왔습니다 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3900X랑 비교하면 차이가 꽤 크게 벌어졌죠 한 8% 가까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얘 기본 메모리 클레 3200까지 넣어주고 비교했을 때요 자 오늘은 둘다 오버클럭을 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노말일 때도 비교를 해줬고요. 노말일 때는, 위에 받는 것처럼, 얘네들이, 얼마 차이 납니까? 예, 3.8% 차이 납니다. 3.8%. 노버시 어, 700K와 900K는 4% 차이로, 그래도 캐시 메모리가 증가한 만큼 표가 나고요. 오버했는 기준으로 이제,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3900X를 오버했을 때랑, 그, <웃음> 좀 차이가 큰것 같긴 한데, 1 7 0 0 k 를 오버했을 때랑 비교하면 얘네들 차이는 대충 11% 차이집니다 11%. 그러니까 오버를 극한으로 당기면 은 분명히 10700K, 10900K가 경쟁사 대비 확실히 게임 성능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AMD는 지금 인피니티 패브릭이나 메모리 컨트롤러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사실상 메모리를 3800 이상으로 하지 못하는 판국입니다 3800까지가 한계에요 그것도 들어가는 제품이 몇개 없고요 그 이상으로 하면은 대역폭이 2대1로 풀리면서 오히려 프레임이 떨어지는 형상을 보여줘요 근데 제가 지금 1900K를 CL17에 4600클럭까지 오버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극한의 오버클럭이 가능해요 인텔 10세대는 오버클럭들이 재미있어 할수 밖에 없는 CPU에요 지금 메모리 컨트롤러도 좀 개선이 됐고 거기에다가 SAIO 전압도 더 많이 때려박을 수 있고 보드가 세부 램타가 좀더 풀려있어서 좀더 높은 클럭을 쉽게 받아줘요. 그대 세부 램타 조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극한의 오버를, 오버를 했을 때는 어, 경쟁사 대비 너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얘 평균 프레임 171이잖아요 1700K는 1 9 0 0 k 평균 프레임이 174.8이에요 결국 3.8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오버를 하니까 제가 예전 영상 올릴 때도 얘기를 했죠 격차가 4% 나는데 오버를 하면 은그 격차가 더 줄어들더라 줄어들어서 2%까지 줄어들었어요 4%가 2%까지 1700K만 아주 극한의 오버에서 사용하셔도 사실 게이밍에서는 1900K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인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발적화인 게임일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발적화의 대표 게임 뭐가 있을까요? 배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일부러 지금 통계에 포함을 안시켰거든요. 배그 통계에 포함시켰으면 여전히 4% 이상 벌어졌을 겁니다. 배그 통계에 포함 안시킨 상태에서 2.2%고 포함시키면 여전히 4%가 난다는 이유가 배그는 20% 프레임 차이나요. 10%까지는 아닌데 7,8%가 차이나요 많이 차이나죠 네, 발적합 게임은 사실 캐시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 9 0 0 k 가1 7 0 0 k 보다확연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다 요정도 는 언급해드릴게요 1 9 0 0 k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있지 않고 사실 게이밍으로 봤을때도 1 7 0 0 k 와 아주 다른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만큼 당장 큰 메리트는 없다는게 게이밍에서 제 설명입니다 어, 표 하나하나 뜯으면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보셔도 알수 있을 것 같죠 다만 이 얘기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1 9 0 0 k 와1 7 0 0 k 의 멀티 성능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꽤 커요 10%를 겉들이 넘어섭니다 20% 넘어요 20% 살짝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멀티작업도 하고 그리고 뭐 프리미어 프리뷰 끊기는 거 싫다 뭐 약간 내보내기가 느려져도 나는 좀더 빠릿한 걸 원한다 혹은 나는 게임이 좀더 주고 그 다음에 작업을 가볍게 한다 하시는 분한테는 요것도 가격이 안정화되면 어느정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말고요 아참 그리고 10세대 전용 메인보드 Z490 보드들이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는 저는 비싸다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Z390보다 Z490이 전원부에서는 확실히 전부 다 품질이 좋아졌어요 똑같은 라인업끼리 비교해도 그래서 가격이 살짝 올랐는데 그거보다더 많은 어 품질 향상이 있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뭐 보드 가격은 그전 세대랑 비교해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불만인 거는 결국 이 i9은 얼마에 팔려야 된다 70만원 정도에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리뷰인데 너무 깐나 아, 여튼 그건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현명한 구매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